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어, 일단 오늘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는 총두개가 있어요 1대1 이벤트랑 슈팅 이벤트 그래서 둘다 신발을 걸고 하는 이벤트고요 둘다 이제 크록스맨이 크록스맨 이외에 다른 핸들을 또 갖고 해요 어, 1대1 같은 경우에는 5점 내기지만 저는 5점을 넣고 구독자분들은 2점만 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지면 은 어떤 벌칙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래 서로 열심히 하니까 벌칙은 저희가 스킬 트레이닝 중에 가장 힘든 볼 컨트롤 제가 시켜드릴게요 네 그러면 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왔어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양평에서는 브리즈라고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맥스라고 하고 있는데 쳐발리고 라고 그런 얘기많이 들었고요. 이길,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일산에서 평균보다 조금 더 높, 높다고 할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들한테 좋은 추억될것 같고 그래서 같이 보러 왔습니다 저와 잘한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미더워서 싶지 않습니다 예 파이팅 충남 서산에서 멀리어 발전소에서 농구하고 네, 어, 오늘 그렇다면 발목을 훔쳐 갈 정도 꼴등 <웃음> 나지 않지 않을까 월요일과 열두 시쯤 했거든요. 아래와 같이 이렇게 또 남편하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에서 뭐 필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중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전자분들도 너무들 잘하셔가지고 솔직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꼴등만 안 하겠습니다 저일선 일상...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 그냥 대학교 동아리에서 좀 활약을 많이 하셨던 편인데 첫 편에 김대형 손님이랑 같었나얘기수 있지 않을까? 이의성 형도 잘하시지만 얘기수 있지 않을까? 1등? 뭐, 아무리 못 해도 2등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번에 했던 사람들 영상 보면서 전략 같은 걸좀 많이 잘 세워와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승산이 조금 있겠다 했었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고리를 일단은 걸지 않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골 먹을 때한번 걸겠습니다 한골 먹으면 고리를 걸고 제대로 태양 서부발전 농팀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종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크로스맨이 최대한 드립을 많이 지휘하고 그래서 체력을 빼서 제가 이 점을 선취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크로스맨이 발목 조심하십 오. 오우. 오우. 신발 제 사비루 손. 굉장히 적진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웃음> 아. <오> <웃음> 안돼 <웃음> 많이 더 열심히 뛰는 전력으로 임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승부 돼가지고 제가 오늘은 농구화를 꼭탈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발발보하시죠가가이보 아... <목소리만> <하이 바보라> <목소리만> <하이 목소리만> 오케이. 와! 3, 4, 와! 삼무사와 습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데 16살 강중아라고 합니다. 스피드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붙어서 수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농가 에서갈게요이 친구한테 장난치면 내고요 네. 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뿐였아라구요네알습니다 네. 네. 부모님 아, 보냈어요. 아, 아, 아, 네. 그래서 진지해. 아네알니아네알겠다 사데안 아 들어왔어요. 아... 잘한다 잘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같았는데... 쉽지 않네요 수비가 <웃음> 자,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이제 회사 생활이랑 농구를 이제 취미로 하고 있는 유왕준이라고 합니다 수비에 조금 힘을 써가지고 체력을 최대한 많이 빼서 크롭스맨님이 슈팅에서 많이 고전하실 수 있게끔 그거를 최대한 신경쓰면서 이제 임하겠습니다 오늘 신발 한짝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哇 oh. wow. 수가 어디서 어디서 오셨죠? 청주에서 왔습니다. 일볼 들었어요. 청주에서 오셔가지고. <웃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그렇잖아. 약간 파울도 한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겼으니까요. <웃음> 아, 오늘 저 덕분에 성경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네요. 아, <웃음> 자세 딱 맞추시고요. 고운 파운드로, 자, 레디, 고. 일수, 불려 안돼, 불려 안돼, 불려 안돼. 루안데, 발, 발, 아, 아,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좋습니다. 어떠세요, 벌칙하신 분들? 슛 날라가시나요? 안 날아가시죠?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네. 이번에는 슈팅 게임인데요. 이제 먼저 원하시는 자리를 지정하세요. 제가 그 반대쪽에서 슈팅을 할 거고요 이제 골을 넣으면은 옆에다 이동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마지막 콘에 딱 꽂는 순간 신발 드린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 저안안 안 들어가고 두개 땅땅 넣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와. 붙자. 아. 어디였어?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신발 두 개는 안 돼. 아두 개는 안 돼. <웃음> 와, 진짜 빠르다. 야, 이거 힘들다. 마지막에 막고 어갔어 마지막에, 가겠구나. <웃음> 이거 힘들어. <웃음> 넣어 드렸습니다. 어. 아. 아. 이거 힘들어. 다음 분. <웃음> <웃음> 아유. 아, 진짜 들 야. 뭐야? 야. 아, 야. 야. 힘들어, 힘들어. 아, 아, 힘들어. 아, 그래 예! 아, 니 아, 야. 아, 들 아, 힘 아, 힘들. 예! 어, oh, 뭐야. Well. h right. e 다들 제포스터업을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포스터 이벤트를 한번 준비했고요 저를 못 막으시면 공격하실 길 한번 더 드릴게요 저를 막으면 그냥 신발이시고 오늘 양선 씨가 없으셔서 급 만든 이벤트입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아이아대 네. 하나도 안시네 하나 이거 하나 하나 뺏기겠어. 하나 뺏기겠어. 지금 아, 체력이 저는 공격 어. 공격 한번 공격. 뒤에 아, 주시겠어요? 아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 아니에요 그냥 받으실래요? 공을한번 하실래요? 아 그냥 받을게요 공격 한번 하실래요? <있잖아>. 아 맞다 <웃음> 아 맞다 이거 왜 했지 내가? <웃음> 아, 마이크 마이크 여기 어아 <웃음> <그쵸? 여기, 여기. 웃음> 아! <야>. 삼만 되죠.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네, 수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크록스맨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나중에 혹이나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발목을 잘 회복해서 와갖고 일대일도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탄 거기 때문에 아, 너무 행복할, 행복하고 그 이제 타는 신발은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제가 해볼 비벼볼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와 직접 무무릎 붙여보니까 강하신 게 느껴지고 안다치시고 아까 전에 발목을 훔쳐가겠다고 했는데 <웃음> 발목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진짜 안다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농구하셨어 우리나라 농구에 많은 발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지? 저와 그 직접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제 어디 가서 눈물 잘한다는 소리 못 할까 봐. 아. <웃음> <웃음>